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6월 15일 이번주 토요일에 시험이 있죠 음, 좀 특이하게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어, 응시생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지난번 우리 학생이 보러 갔는데 어, 굉장히 자리가 비어 있다는 라 얘기를 많이 하는 거를 봐서 어, 토익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적어졌다 라는 사실과 함께 어, 토요일은 좀 일정들이 또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일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약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회 삼아서 여러분 토요, 토요일 날 시험을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빠져 주신다면 어, 그게 점수의 상대평가기 때문에 득이 될 수가 있겠고요 선생님들 어, 토익 학원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은 토요일에 수업이 계신 분들이 좀 대부분 많기 때문에 시험을 못보세요 어, 그래서 그 상위층 부동층 본인의 점수를 좀잘 어, 받으려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를 좀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 두 부류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저도 시험을 볼 때는 제 점수를 좀잘 받도록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시험을 어, 보는 분들은 그래도 점수가 좀 어, 나중에 놀래키지 않도록 나오기 위해서는 자기 실력을 또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어, 문제를 좀 많이 풀어 드릴 것 같아서 바로 시작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험을 어, 보셨다면은 아마 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좀 적중을 했는지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어, 특강을 매번 올려 드리는데 어, 제가 특강 올려 드리는 이유는 어, 좀 조회수가 줄어서 약간 요즘 속상하기도 해요 네. 다른 선생님으로 갈아탔는지 <웃음> 어, 제가 가르키는 어떤 감각이나 문제에 대한 어, 유형 또 새로운 문제 같은 것들 또 푸는 어떤 요령들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변하지 않음을 어, 매번 매달 어, 확인하면서 또 음, 제가 이제 문제를 이제 푸는 이런 감을 키우기 위한 그런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구독자 분들을 어, 이렇게 막 모으기보다는 제가 좋아서 또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 어, 제 수업의 스타일에 좀 맞는 분들이 계속 보시길 바라겠고요 음, 조금 말이 빨라지고 설명이 좀 어렵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 아직 토익 점수가 600점 700점이 넘어가지지 못하는 분들은 다소 어, 좀 어렵기 때문에 어, 이해하시기가 조금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문제를 띄워드리고 답을 또 바로 말씀드리지 않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음, 눈으로 콕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 설명을 들으시고 어, 제가 저항한 어떤 문장의 해석이나 이런 것들은 좀 스킵하면서 지나가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지난 어, 2019년 5월 두 번째 달 시험 출제됐던 어, 다소 어려웠던 문제들과 함께 어, 이번 어, 15일 시험 출제될 법한 것과 또 기타 문법 사항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번호는 좀 뺐고요 저작권이 있어서 자 여러분들 시험 보셨으면 조금 생각이 날 텐데요 자이 문제를 보세요. 자이 문제는 뒤에 프라이시스 지금 명사를 수식하는 형사의 어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출제되는 문제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한정적 용법이다라고 말씀드리죠. 즉 빈칸이 앞에 있으면서 명사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뭐가 단절일까요? 답을 찾아내는 데에 어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게 단서죠 그쵸? 그래서 렇죠그 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는 뒤에 있는 명사하고 요렇게만 찾아서 보시면 되지 이걸 다 훑을 필요는 없어요 문제 전체를 lower prices, f i n a l price, lighter price, t i n n e r price 자 정답 a가 정답이 됩니다 자 이거는 좀 쉬웠는데 문제를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f i n a l 을좀 선택을 했던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fine이 I'm fine thank you 할때뭐 좋아 이렇게 많이 쓰는 형용사이지만이 f i 훌륭한 이런 뜻도 있어요 음, 훌륭한 뭐또질 같은 게 훌륭하고 또뭐 어, q u a l i t 나 아니면 퍼 e r f o 같은 거 공용 같은 게 fine performance 라고 얘기를 하지 price가 fine 하다 그러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말의 해석으로 그냥 좋은 가격 더 좋은 가격 뭐 better price 이렇게 계속하시면 안 됐었고 lower price가 정답이 됐던 문제가 됩니다 자 프라이스 수직하는 용서 많죠 reasonable price 합리적 가격 뭐 normal price 정상가 이게 어, 예전에 86에서 좀 어렵게 출제, 출제가 됐던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두 번째 문제 보세요 자이 문제는 어, 부사의 어휘문제는 뭐 수직하는지 항상 찾아서 그걸 붙여서 가장 어울림이 좋은 거를 찾으셔야 되는데 어, 문미라는 게 굉장히 독특했어요 가장 끝에 못미 어, 가장 끝에 어, 수식을 하는 그런 부사들이 몇개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읽어 보면 we need to open a new cash register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고 하죠 자 동사가 지금 need를 수식하는지 여기 있는 부사가 어, 필요를 하는 거를 어떻게 필요를 하는지 아니면 오픈을 하는 거를 어떻게 오픈하는지 이거 두 개를 일단 정하셔야 돼요 오픈이 n e w cash register 계산대를 오픈을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자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게 수식을 받는 게 아니라 오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수식을 하는 구사가 답이 되겠죠 strongly, 강력히, promptly, 즉각적으로 originally, 원래, greatly 어, 훌륭하게 그러시면 안 되고요 보통 매우로 해석이 많이 돼요 토익시험에서 어, open something properly immediately 그래서 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오픈을 해야 된다라는 b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문미에 자주 사용이 되는 그런 부자를 몇 개만 더 드리면은 hard가 있어 hard hard가 started hard 그리지 I h a r d started 그리지 않죠 자, as well이 또 있습니다 also는 보통 동사 앞에 자주 사용이 되는데 as well은 끝에 문미에 사용이 되죠 음, 또, together 이 있네요, together. 어, work together 그렇지 together work 그리지 않죠. 자, 그 다음 3번 계속할게요. 자, 요 문제도 기억하실 건데, 어, year long 이라는 단어가 약간 생소하셨어요. 자, 이게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특강에서 설명을 좀 드린 바 있습니다. week long. weekly 가 오답이었고, week long 이 답이 됐을 때, 요 문제 생각나시면, 특강을 계속 잘 보고 계신 분들 있실 텐데요. 컨퍼런스가 이렇게 있었죠. 그죠? 컨퍼런스, 월클리 컨퍼런스. 그래서 제가 뭐 상식도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 이런 문제 틀리면 상식이 없냐? 막 이런 얘기도 농담 삼아 했던 것 같은데 웻롱이 답이 됐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가량의 컨퍼런스. 컨퍼런스는 보통 어, 전문적으로 장기로. 어좀 멀리 가서 비행기 타고 갔다 오고 막 이러죠 그래서 weekly는 매주가 아니라 week-long conference 이게 출제가 된 문제가 어 아마 생각나신다면 during a week-long 자 이게 품사가 형용사라는 얘기에요 during이 전지사니까 전지사 되는 명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명사가 뭘까요 collaboration 자 A가 정답이 됩니다 1년 가량의 collaboration 동안 라는 a가 정답이 됐고 이게 명사이니까 뭐 부사 아니야 또 이럴수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게 명사를 할지라도 부사가 이 뒤에서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쵸 음, during a week long이 문장 해석도 안 되고 자그 다음 4번 넘어갈게요 자 아이고 자 정답 표시가 좀돼 버렸는데 자 여러분 2를 볼땐 항상 습관적으로 이게 전치사 툰지 튼지, 투부정사 툰지를 일단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to 뒤에가 동사 원형이면 to, 사 투고 명사면 전치사 투겠죠 여기는 attendee s 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치사 투가 됐고요 it is very 자, it 가가져가 아닙니다 어, 앞에 언급된 명사를 대신 받는 대명사입니다 이부스가 대신 들어간 거예요 어, b 스 is near the entrance 자, 이 사람의 b o 가 near the entrance 있어서 그래서 it is very 그러므로 어떠하다 하겠어요 마침 참석자들한테 잘 보이다 겠죠 그래서 a가 정답이 됐습니다 자 이거를 했던 학생들이 좀 많았는데 b 이거는 투부정사가 이렇게 와야 됩니다 뭐뭐 하는 거를 갈망하다 그 다음에 갈망하는 대상은 사물이 될 수가 없겠죠 그죠 사람이 뭐 하는 거를 갈망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어, 그래서 항상 전치사 튼지 투부정사 튼지를 보시고요 내용관계를 잡을 때는 또 얘기할게요 역적 그러다 but 같은 거 어, 내용이 반대로 되는지 여부, 양보, although even though, uh, 뭐, despite, in spite of 같은 전치다류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과관계, because, in, due to,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목적이죠 목적. 음, 목적 자 여기서는 지금 so 그래서 어, 어떠하다 어 인과관계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앞에 언급이 됐으니까 그래서 어떠하다 이런 내용관계를 잘 잡는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하는 그런 문제가 어휘문제로 많이 나온다는 말씀을 제가 아주 지겹도록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어, 자이 문제 제가 또 특강에서 아주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시험 보셨으면 제 생각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아, company employees 자이 s가 뒤에 들어갔다 라는 거자 이것이 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 S가 있다는 거는 모는 답이 안 된다는 얘기겠어요. Every는 가산이 오는데 뒤에 단서가 와야 돼요. 그래서 inflo e 이렇게 와야지만 답이 될 수가 있고요. Few가 복수명사를 붙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 few는 내용상 a few의 어가 없으면 부정의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거의 없는 게 돼요. Enough는 충분한이라는 뜻이 되겠고 all은 모든이죠. 자 그러면 이 뒤에는 including part-time s t e f 이라는 게 어떻게 답을 구히게 들어가 주죠 part-time step 하고 포함이 되니까 모든 직원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d가 정답이 됐던 부정형용사 문제가 되겠어요 자 6번 갈게요 자이 문제가 좀 어려웠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좀틀렸따라는 후기를 많이 봤는데 자 일단 이것도 제가 특강에서 말씀을 좀 드렸 어떤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접속부사 라는 이 품사 용어로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이 스테이크 피자가 스테이크냐 피자냐 이러죠 피자죠 커피 빙수가 커피냐 빙수냐 빙수 치마바지 치마바지 바지 그럼 접속부사는 접속사일까 부사일까 부사입니다 그렇죠 이 이름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 헷갈려 하시는데 부사절 접속사 있죠 어, 부접이라고 제가 이제 짧게 얘기하는데 부접 같은 거는 이제 although, although 이런 게 부접이에요 전치사는 양보에서는 뭐가 있죠? 디스파이크 같은 게 있죠. 그래서 항상 품사를 좀 생각해야지, 어, 의미에 대한 접근을 하시면 힘들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일단 양보 쪽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접속부사, 부사 다 되는 게 nevertheless. 음, 뭐, 뭐, 임에도 불구하고, 뭐,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접속부사를 사용 된다면 점물 칠 그 다음에 얘는 대문자로 바뀌고요 자, 86에서나 두 문장을 연결한 연결고리로 앞문장과 뒷문장의 내용을 좀 바,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고요 어, 부사절 접속사 자 although가 85에서 좀 출제가 많이 되죠 e 분도 n though 자, although even t 음, 이게 접, 어,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전체사가 뭐가 있어요 양보 어, despite, 한 단어다라고 해서 좀 헷갈리는 거면, 이거 같이 외워라. 그래서 제가 눈에 두 개를 담아 놓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죠. 자, 이게 다 양보입니다. 양보를 어떻게 의미를 풀겠어요? 어법으로 풀어야지. 그죠? 자, 그래서 올라와서 보시면, 일단, 어, although가 부사절 접속사로 사용이 된 상태에서, 자, 문제를 풀라고 하죠. sales of our uh, kitchen appliance have been growing. 어, 우리의 부엌 어, 전자제품의 판매가 어,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continue to advertise them 자그 appliances 전자제품을 계속적으로 광고를 하게 될 것이다 아,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할 겁니다 라는 어, 이게 없어도 의미의 관계는 올굴가 잡아주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들어가서 어, 정확하게 이제 양보임을 어, 알려주는 nevertheless 자, B가 답이 됩니다 아셨죠, 그렇죠? 스틸 같은 게또 자주 출제가 됐었죠. 오도 스틸 관계 짝짝기처럼. 이제 대신에면 이거 말고 다른 걸 해야 되겠고요. 소는 이렇게 못 들어갑니다. 이제 벗도 마찬가지죠. 어법적으로 등위 접속사는 아예 탈락이 된 상태에서 a냐 b냐의 부사의 문제인데 의미까지 좀 챙겨서 b가 정답이 됨을 a가 너무 아니니까 그렇게라도 찾으셔야 됐었었던 문제입니다. 자그 다음에 접속 부사가 일단은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요. 8.5에서 부사로 출제가 되는 게 있고 자, 8.6에서 접속부사로 출제가 되는 게 이렇게 있다고 제가 분류를 해 드리는데 8.5에서 지금 나온 never the l e s s 도 있고요 therefore도 출제가 돼요 음, thus도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두 가지는 꼭 어떤 배경으로 출제가 되냐면 절이 있고 쉼표를 찍어요 문장 문장 연결할 때그 다음에 a n d 있고 여기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절이 들어갑니다 이럴 때는 therefore나 thus가 정답이고 또 then도 잘 돼요 then. 이건 이제 부사니까 좀 쉽죠 어, 된까지 해서 이렇게 챙겨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인스타르가 어, 부사가 되죠. 근데 이게 6에서는 대신해라는 그런 뜻으로서 앞에 이제 대문자로 인스타르, 커마 찍고 저를 쓸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해야 될게 이거죠. otherwise. 제가 이따가 요 문제를 좀 풀어드릴 텐데 이게 6하고 5를 다 냈던 게 굉장히 독특했던 달입니다. 관련된 문제로서. 5에서는 달리 다른 식으로라는 뜻이 되겠고요. otherwise가 두 문장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접속부사일 때는 이게 조건으로 들어가서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5하고 6에서 등장이 될때 다른 뜻을 나타내는 이 o t h e r 를좀 조심하셔야 되겠고, 얘도 그렇죠. however. 이게 no matter how의 동격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형사나 용 부사를 붙이죠. 아무리 뭐뭐 일지라도 상관없이 라는 부사절 접속사로 숙제가 되는 게 however이고, 6에서 두 문장을 연결한 however는 뭐예요? 음, 그러나. 음. 그러나로 가장 출제빈도가 높은 접속사자 이렇게 두 가지는 5하고 6의 등장이될때 뜻을 좀 달리 하셔야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7번 넘어가죠 자 7번 문제는 어, 일단은 문장을 보자마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쉼표를 봐라 그러죠 자 쉼표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이렇게 찍혀져 있다는 거는 이거를 이렇게 살짝 드러내도 상관이 없어요 즉 얘를 빼도 문장에 타격을 주지 않는다 라는 이 표시가 바로 심표입니다 자 봤더니 이제 is가 뒤 동사가 있고 will serve라는 동사가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딱 눈치를 채셔야 되죠 형용사절 관계대명사절 근데 뒤에는 불완전 문장이 붙었으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which냐 who냐 자, 어, 얘가 만약에 데트가 있다면 좀더 어려웠을 텐데, 데트가 이렇게 있으면, 와트까지 있으면 더 어렵겠죠. 이렇게 있으면 진짜 문제가 어려웠는데, 그다지 어렵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두 개는 뭐 갖고 선택해야 되죠? 앞에 선행사가 사물이면, 우치, 사람이면 후가 되는데 앞에는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빌딩이 어디에 있어요? 카운티. 자, 우리는 뭐 동면이 시골로 가면 그렇게 되는데, 카운티 또, 어, 뭐뭐뭐 뭐, 뭐, 뭐 있죠 avenue 그쵸 어, avenue 또 아, 제가 여기 살다 온 지가 좀 돼서 avenue county 제가 살았던 데는 몽고메리 카운티 였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 대문자 표시니까 지명이 되겠고 지명인지 뭔지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이거 보면 알죠 building이 여기 있다라는 게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ruler일 수도 없죠 이게 대부분이 제 지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거의 지방이다 약간 u 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which 자 답이 a가 정답이 됩니다 만약에 이거 말고 where 이었으면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where까지 이렇게 하면 what까지 뭐 얘기를 할게요 자, what는 일단 불안정 문장 붙이는 건 맞았지만 앞에 선행사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얘는 what는 앞에 명사가 올 수가 없어요 자그 다음에 where은 왜 안되냐 아, 선생님 이거 장소인데 이 장소를 나타내는 거 where 맞지 않습니까 자, where은 이거를 장소로 본다면 뒤에는 완전 문장이 와야 돼요 완전 운전이 아니라 완전 문장 즉주어동사 목적어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 장소에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the new building in uh, 뭐, d o r b r n county where I grew up 응? 내가 거기서 I used to live 내가 거기 살았다 뭐 이런 식으로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자 그럼 d e 는왜안 되냐 여러분들이 속을 읽어 선생님 데트는 사람 삶을 다 되니까 위치를 대신할 수 있는 데트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 얘는 점 때문에 안 돼요 점. 점이 쉼표가 있으면 데트를 쓸 수가 없다는 라것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자, 이걸 우리가 문법 중에서 어렵게 공부한 게 뭐죠 계속적 용법에 관계되면서 사용 불가능 데트가 계속적 용법 데트는 사용 못함 이렇게 그냥 갈게요 자, 이 계속적 용법이 컴마가 있을 때를 계속적 용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컴마는 어, 우리가 문장에서는 뭐 커마 이러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느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글로 볼 때는 커마를 찍었다 라는 글쓴 사람의 권한은 약간 중요하지 않다 부수적인 설명입니다 제말좀 계속 들어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런 노양스인데 데트가 좀 강한 의미가 사운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모순이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쉼표가 있으면 대트 사용을 못하고요 만약에 쉼표가 없이 출제가 됐다면 답이 두 개겠죠 대트도 되고 위치도 됩니다 자 됐죠? 음. 그 다음 쭉 내릴게요, 제가. 잠시만요. 자. 자, 8번 문제 계속하죠. 자, 이것도, 어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나시고, 또, 내가 이거 푸는 거 맞아?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 우리의 기억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시면 바로 그 다음날 답을 확인하시던가, 그 틀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왜 틀렸지라고 좀 반성을 좀 하셔야 돼요. 네. 자, 이 뒤에가 The next day was가 있어. was. 자, was가 있다는 거는 동사가 있다는 얘기죠. 절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건 뭐는 안 돼요 이런 전체다는 답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부사도 안 되죠 왜 절절을 연결하는 접속의 기능이 없습니다 부사는 as well as 하고 even 도이두 가지에 대한 이 품사가 접속의 기능이 있는데 얘는 접속을 뭐를 하느냐 보통 구를 해요 구 절절이 아니라 구 얘랑 동격은 뭐예요 not only a but a l s 래서올소 생략 가능하고 얘가 상관 접속사입니다 상관이라는 거는 카테고리가 등위에 있어요 등위라는 패밀리 그룹이 있기 때문에 A하고 B가 같은 어떤 성격의 단어가 와요 어, 성격이라는 게 이제 품사라는 건데 명사면 명사 어, 뭐전치사고면 전치사 이렇게 오는데 as well as는 단한 차례도 토익시험에서 절절을 연결한 적이 없어요 음 아셨어요? 자이분 h 가 답이 됐고요 내용을 확인하면 어, 이게 양보 관계가 또 맞습니다 그래서 양보는 거의 뭐한번 걸러 출제가 될 정도로 상당히 빈출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보에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 봤더니 양보 맞네 이렇게 해서 빨리 정답을 선택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볼까요? 파브 스케줄 만든 촌리 만든 촌리가 의무 꼭 해야 되는 그런 미팅 음을 스케줄 잡았어요. The next day was a holiday. It's a holiday. 다음 날이 하리데이 임에도 불구하고 이 맨데토리 미팅 스케줄 잡았다라는 반대 관계가 맞죠? 자, 9번 갈게요. 자, 이거는 부사의 어휘 문제입니다. 그죠? 렇 자, 또 뒤에 들어갔는데, 어, 동사를 수식하는 것 같죠? 자, 보시면 소댓 구문이네요. 소댓은 인과관계. 자, so that 뒤에 will, 뭐 can, may 같은 조동사 많이 옵니다 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editor가 will have time to review 자 여기서는 동사의 또 수식이 얘가 수식을 받을 것 같죠 맞죠 그래서 will have의 동사 시간을 갖게 된다 라는 수식이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리뷰할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를 항상 넣고 떠올리고 이제 거기다 넣고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intentionally 고의적으로 thoroughly 자 이거 제가 얼마나 어, 많이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쵸? 자, 제가 이거를 이렇게까지 해드렸죠. 뚜루. 응? 자, 얘는 전치사라고 말씀드리고, thorough. 이거는 철저한 해용사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do. 부사절 접속사라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많이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Thoroughly가 carefully 동격으로써 꼼꼼하게 라는 B가 답이 됐던 문제입니다 자 10번 갈게요 자 이것도 제가 엄청 말씀드렸죠 제가 어, 문제를 정말 좀잘보는 그런 아, 신기자 <웃음> 그런 게 진짜 감이 좋은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음 이제 15일날 보는 음, 문제도 좀잘 맞아떨어지길 좀 기대해 봅니다 자 이건 어, 얼마 전에 나왔던 문제를 다시 한번 재탕했던 문제인데요 주어 삐동사 어몽더 복수명사 이렇게 정리해드렸던 기억나시죠 제가 따라하세요 라고 이렇게 시켰는데 앞에 있는 주어가 어몽더 복수명사 중에 하나다 그래서 답은 어몽이 됐던 어, 나왔던 문제가 또 나왔던 문제예요 어. 네, 좀 텀을 안 두고 냈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을 연거포 보셨다면 계속 마치셨으까 봅니다 자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도 엄청나게 말씀 많이 드렸죠 otherwise가 여기서는 5에서 수제가 됐기 때문에 otherwise가 달리 다른 식으로 해석이 돼야지 그렇지 않다면 접속 부사를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otherwise가 있으면 뭐다 얘가 있으면 뭐다 짝짝기처럼 문제 푸세요 이거 많이 말씀드렸죠 Unless 자 unless 있으면 otherwise고 otherwise 있으면 unless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는 왜 이게 답이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they are가 생략이 돼서 그래요 they are 이렇게 어이 unless가 앞에 주절의 주어와 비동사를 많이 생략을 하거든요 so step meetings are always held in conference room B otherwise they are 어 uh, other Unless they are otherwise indicated in uh, the day's schedule 스텝이겠죠 음, 그죠? 스텝들이 그러니까 달리 다른 식으로 지시를 받지 않으면 항상 여기에서 열린다 그래서 unless there are otherwise indicated 이 빼놓고 그냥 unless otherwise 이렇게 말 씁니다 그래서 b가 답이 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 b예요 자그 다음에 12번 계속 가죠 자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 아 이거는 파이브가 아니라 식스네라고 눈치를 좀 채실 거예요. 자문제이 하나 끝났고 여기 뭘으라라는쉼표를 찍어놓고 문장이 또 붙었죠. 자 이게 바로 접속 부사 의 문제입니다. 식스에서 출제가 됐었어요. 자 내용 잠깐 살펴드릴게요. Repairs must be formed by a certified 뭐고인용사 힘들게 읽지 마세요. 어, Surface technician 그니까 s r Certified technician이 어, 증명된 음, 음, 자격증을 갖고 있는 technician에 의해서 repair 수리가 이루어져만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강한 그런 조동사입니다. 엇하기 위해서 to ensure the cost of the service is completely covered. 대틀이 여기서 뺀 거야. 인쇼를 대틀 이하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cost of the service가 c o m p l e t e c o v e r 이 된다는 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이 certified uh, technician이 해야 된다는 얘기야. You may not, 가 있죠. not be reimbursed for the full amount of the repair. 그러니까 그 수리에 대해서 환급받는 거, 즉, 환불을 받는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굉장히 약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자, 그렇지 않으면은, 환급이안 된다라는 걸 서드파이한테 받지 않으면 저희 는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otherwise가 어, 86에서는 달리, 그렇지 않다면으로 출제가 된 거예요 아까는 달리 다른 식으로라는 해석으로 unless를 풀어줬고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면의 조건의 의미로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 부사로 출제가 됐던 게좀 특징이었던 지난달에 5월달 두 번째 시험 문제였습니다 자 13번 계속 가죠 이것도 5가 아닌 6에서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요 여러분 step은 s를 안 붙여요 집합명서로서 덩어리 취급을 합니다 자 all step will be notified by email the day before their installation take place 자이 스텝이 이메일로서 통지를 받는다 요 그쵸 자, selected step 선별이 되는 스텝이어야 되겠고 근데 O를 써 놓고 selected 좀 이상하죠 permanent 영구적 formal은 지금 직원이 아닌 예전에 직원이었던 사람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 그 컴퓨터를 installation 해주니깐 뭐, 어? 여기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Except leaving your computer on when you leave for the day. 그러니까 leave for the day는 이제 관용구로서 퇴근하다인데 other itabe 어, other 모든 다른 직원들, 그러니까 전체 다 직원을 얘기해야지. 뭐 이게 조건을 걸 수가 없어요. 직원 다에게 어, 이거를 해준다라는 앞에 내용이 이미 있었고요. 어 그래서 직원 모두에게 다른 직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정 형용사죠 그 그렇죠? t h e r 그래서 아들이 보통 어, 가산 불가산을 이제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다 아들이 가산을 붙일 때는 s를 붙이고요, 불가산 붙일 때는 s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두개다 수반이 가능하기 때문에 all other step으로 출제가 됐던 그런 약간 생소했지만 그래도 어, 기존에 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리라 어, 기대를 해 봅니다 네자 여기까지 좀 시간이 경과가 꽤 됐어요 자 이제 본격적인 건 여기서부터 인데 제가 이제 문제를 정말 빨리 풀어 드릴 겁니다 네 여러분들은 음, 빛, 빛의 속도로 어, 답을 콕콕 좀 먼저 보시고요 제가 정답 표시를 좀 어,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문제는 정답 표시 를 안해드렸지만 어, 또 이제 문제를 좀 보시는 어, 중국 분들 <웃음> 네. 보실까 모르겠어요 중국분들이 봐주시면 한1 0만은 올라갈 텐데 제가 중국말을 못해서 자 101번 갑니다 음, 주격 문제가 어 지난 시험에 나왔었죠. 그죠 자, b라는 원형이 좀 독특하세요. 그러면 얘 때문에 그렇더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ask라는 동사가 있으면은 should가 빠져서 원형 b가 사용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동사가 있으니까 주격 정답 b. 자, 그래서 얘는 이런 동사 때문에 원형을 쓰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주격도 다시 한번 연습을 하기 위한 문제였습니다. 자, 102번 넘어가죠. 어, 이분도 although 양보가 앞에 있어요. 자, construction 그 다음에, is not finished. 다 완성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델은 이 p e n f o 보이기 위해서 이게 이제 모델, 음, 어떤 유니트가 그 사무실,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어, 그렇게, 음, off는 이제 빈도기 때문에 안 되죠. 그쵸? 어, 이게 동작에 대한 반복성이 있진 않습니다. seldom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not가 있기 때문에 seldom을 하면 안 돼요. 어 거의 뭐 많다 이래서 이제 쌀돔 하신 분들이 있는데 쌀돔도 빈도입니다. 그래서 쌀돔이 사용이 될 때는 not이 없이 사용이 돼야 돼. 요 왜냐하면 이 쌀돔 자체 내 o 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Quite. is not Quite Finish 꽤 상당히 이게 다 끝나지 않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볼까요? 자, Rather 과 Quite. 요 상당히 뒤에가 이제 형용사나 이런 게좀잘 와요. 음. 아. 아이 말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이거 말고 그냥 간단하게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멋지하고 even. 멋지하고 even은요, 비교급을 수식하는 비교급 수식부사임이 굉장히 갑자기 떠오르네요. 비교급 수식부사. 비교급이 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원급이 오면은 멋지하고 even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loud가 있다, 그러면은 많이 시끄러워.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심지어 시끄러워. 이러면 안 되죠. Much louder, even louder. 이런 식으로 해서 뒤 비교급이 있어야 되는 비교급 수식 부사임을 갑자기 이 fee 온다는 거는 어떻게든지 실제가 될것 같은데, 네. 자, 103번 넘어가죠. 음, 되게 다양한 품사들이 있어요. 문제는 somewhere. 자, 뭐 부사고, opposite. 전치사네. apart. 는 어, 형사도 용 되는데, 보통 apart from을 많이 쓰죠. 그죠? 자, 그냥 altogether. 얘는 부사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하고 뒤에를 좀 보세요. but the empty lot 자 이게 명사죠 그렇죠? 어, 우리가 parking lot 할때 장소 그 다음에 더 h uh, e p power plant 이라고 해서 공장이름 같은데 장소를 앞에 하고 뒤로 명사를 나란히 줬다는 얘기는 얘는 부산는될순 없습니다 부산은 없어도 문장이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없는데 아무것도 안들어오면안 되겠죠 전치자가 정답이죠 그렇죠? 앞에 명사 뒤에 명사 어, opposite 반대편이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됐고요. 이거는 across랑 여러분들이 자주 비교를 해야 되는데 across는 가로질러요. across the street, across the bridge. Part 1에서 across the from이 동격이 돼요. 그래서 across from이 같이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일으키는 틀리는분들이 엄청 나오시는 거예요. across the plant가 아니라 opposite. 그래서 across from과 opposite가 동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04번. 자, will 있고 Based on the weekly 자, 이렇게 있다는 거는 여기 들어갈 게 자동사겠어요? 타동사겠어요? 지금 목적어가 왔어요? 안 왔어요? 자, Based가 목적어가 될수 있을까요? 음, 아니죠 그죠 어, weekly promotion에 따라서 앞있는 디스카운트가 달라질 겁니다 라는 자동사가 답이 됩니다 지금 목적어가 수반이 안 돼서 include 타동사예요 exchange 타동사죠? Calculate 계산하다, differ, 자이가자동사예요 the different in이나 different from의 전치사를좀 자주 붙이기도 하지만 그냥 다르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자동사임을 명심하시고 a가 정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05번 갈게요 자요 문제는 be kept라는 어 수동태가 있는데 수동태를 넣어 놓고 뭘 넣으래요 그쵸?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be kept to be 하고 to be가 빠진 거야 to be secure 자, 그럼, secure, 이거 한번 폈던 거 같은데, 제가 최근에 특강 때. 자, secure이 동사일 때는 어떤 뜻? contract 같은 거를 붙이면은 계약을 체결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secure이 안전한이라는 형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 두개 빼요. 오케이 어, 그래서 be kept secure 이라는 어, 형사가 정답이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수동태로 했는데, 능동태로 하면 어떻게 되죠? keep something, 목적어, 그 다음 어, secure. 이렇게 하면은, 이거 오형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형식의 어, 동사를 수용태로 하게 되면 뒤에 형용사가 이렇게 붙어진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06번 갈게요 자요 문제 지금 아, 제가 정답을 표시한다고 계속 안하고 있는데 자 여기가 답이에요 자그 다음에 얘는 얘가 정답이 됩니다 a 자그 다음에 요거는 어, opposite 정답이에요 자그 다음에 이거는 w 이 i t e 자 c가 정답이고요 자, 101번은 c가 답이에요 자, 음, 106번. 자, 106번은 어, differ 이또 있어, differ. 자, differ from 아까 제가 바로 얘기한 게 여기 또 적용이 되죠. differ from이나 in을 잘 붙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markedly가 답이 됐어요. 왜냐하면 자동사 전치사 사이에 끼고 들어갈 거는 부사밖에 없기 때문에, 자, 만약에 이걸 어휘 문제로 내면은 이렇게 낼 수가 있어. p r o m n e not n l y 음, 이렇게 그다음에 remarkably. 시가 좀 반응이 좀 늦어요 네 중국이 인터넷이 참안 좋아요 한국은 정말 인터넷 최고인 것 같아요 자 anyway t h e t 3 y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요세 개를 사전에 찾으시게 되면 뜻이 이렇게 나와요 어, 현저하게 다 현저하게 현저하게 현저하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 현저함이 좀 다릅니다 m a r 는 차이점이 현저하다 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어, differ과 관련된 거는 어, 현저하게 다르다 이게 다른 점 차이점이 현저함을 나타낼 때 markly를 쓰고요 prominently가 현저함은 눈에 띄는 거를 나타내요 그래서 post it 어디에 공지가 되어 있는데 눈에 띄게 현저하게 잘 보인다 라는 거 아니면 place 같은 거 있죠 어, 어디에 놓여지다 이런 것들이고 remarkably는 성장 관목할 만한 성장 그게 이제 현저하다 이럴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부자가 우리 말에 현저하다, 현저하기, 현저하기지만 그 어울림이 약간 좀 다르다라는 거를 좀 명심하시길 바랄게요. 자, 107번 갑니다. 음, 107번은 d i s c u s 라는 앞에 단어와 뒤에 있는 어, 다 표기하고 들어갈게요. 자, 또 이는 어법 문제였었는데, 네, 자, to promote라는 투구정사가 뒤에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t h s c u s 는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음, 한국말로 해보면 금방 나와요. 토론합니다. 뭘? 명사를 바로 붙이셔야 됩니다 discuss about 이름 틀려요 discussion about은 괜찮죠 명사 어, 전치자는 괜찮지만 타동사 뒤에 전치자 쓰는 거안 돼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discuss about 이라고 실수를 많이 하는데 discuss the plan, discuss the policy 이렇게 바로 명사를 붙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discuss 뒤에 목조가 와야 된다는 얘기이면 여기 뒤에가 목적절이 돼야 되고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답이 되겠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How가 정답이에요 How to promote 이라는 단어가 어, 어떻게 하는 방법을 어, 디스커스 하기 위해서 미팅이 어, 모이게 될 것이다네요 그쵸? Aversizing 어, team is meeting 모일 건데 This Friday에 To 구정사 하기 위해서 How to promote the largest video game 자, 비디오 게임을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그죠? 그래서, how가 투정사를 붙여서 완전한 문장.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어렵죠? 만약에 이거를, 음, what? 이렇게? 음, 이름 어려워요. 자, 얘를 이렇게 주어로 제가 바꿔라 그래요. 어, 그럼 주어를 바꿔봐. 그러면 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보이지 그래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뭐 S 있다 없다 이런 걸 뺍시다 우리. 자 S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하네 그리고 how가 답이 돼요. What가 답이 될 때는 어떻게 될까? 뒤에 있는 목적어 없을 때어 뭐가 하나 빠져 있을 때 불완전 문장 일 때가 그래요. 그래서 I don't I don't know what to do. 그러죠.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how to do it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렇 그래서 어, 완전 문장일 때 how 불완전 문장일 때 what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 how가 정답이 됐어요 어, 명사절 접속사로 답이 됐어요 제가 품사 용어를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108번 자이 문제는 어휘 문제입니다 자동사 어휘 문제인데요 보통 학생들이 어떻게 많이 틀렸는지 제가 또 흉내 내드릴게요 미션이 동 주어 동사 is to 그러면 미션이 어, 뭐뭐 하는 것이다 그래서 투정사 명사적용법으로 to help investors 투자가들을 돕는 것이 이 뒤에 있는 컨설팅의 미션이다 자 근데 어, investor를 어떻게 하도록 돕느냐의 동사 원형을 누래요 그러면 여기 동사의 원형은 목적 아이디어라는 얘기죠 그들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는 것을 invest 투자 일단 아이디어 투자는 안 되죠 create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다 괜찮네 자 프로모트는 이게 영영사전의 의미는 increase help 뭐 something uh, spread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 어떤 어, 아이디어 같은 게 이제 어, 전달이 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제 benefit는 어, 이거는 이제 이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benefit idea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뒤에 있는 to 전치사 뒤에 대상이 붙었어 사람 이거를 못 봤다면 i n 스 e s 들이 그들의 아이디어를 크리에이트 하도록 돕는다 까지는 좋았지만 뒤에 to potential client 즉 잠재성 있는 고객들에게 그들의 아이디어 즉 i n 스 e s 의 아이디어는 자기들의 들 투자가들의 아이디어가 이제 고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고객들한테 spread 이게 전달을 하는 그런 도움을 주는 게미션이란 얘기죠 그래서 p r o m 자 C가 답이 됐던 그런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1 0 9번 갈게요. 갈 길이 멀어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이 뒤에는 있 목적어가 transportation route예요. 지금 어, non-polluting, 어, non-polluting transportation route, 뭐 자전거 같은 거 어, 그런 거를 하는 것 어떻게 하다네요? 자 그러면 transit c o o p e r a t e 는 지금 대문자 표기니까 이 앞에 있는 뭐 단체 든이 단체가 transportation 교통수단의 루트를 하다 뭐뭐와 같은 만약에 뭐 n o n b l i n g 이런게 해석이 안되면 뒤를 보면 되겠죠 s 치 c h as urban walking trail 걸어다니는거 b i c y c l 아까 말씀드렸듯이 uphill 어필하다 음, 어필하다는 보통 자동차이기 때문에 목적 수반이 불가능하고 focus 을 자주 붙이죠 집중하는 거, r e l a t e a to b a 를 b 연관지게 하다 i n d o r s e 가 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i n d o r s e 의 뜻은 뭐예요 이서하다 음, 뭐 수표 같은 거 이서 하는 게좀 많이 사용이 되지만 support 의 뜻이 있어요 support 어, support 가 지지하고 어, 그런 뜻이죠 응원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만드는 거에 해당이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동사의 어휘 문제였습니다 자, 110번 3분의 1에 왔습니다. 자 끝까지 잘 보시고요.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정답 표기 또 해드리고 넘어가죠. 오케이. 자 스탑하고 여러분 문제를 좀잘 보시고 또 해석 같은 거안 되면 또좀 사전을 찾으시고 그러길 바랍니다. 어, average food를 업 i 인하기 위하여 투정사 이렇게 문두에 나오고 수표가 찍혀지면 100% 무슨 뜻 목적을 나타내는 뭐 뭐하기 위하여 인어를 투정사의 동격이죠. food 하고 beverage 를 obtain 하기 위해서 자, in the building이 되어 있고요 visit 명령문이네요 the cafeteria로 가세요 and vending area로 가는데 그 vending area가 뭐래요 which are open twenty four hours a day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것도 계속적인 용법을 뒤에 덧붙인 그런 어떤 부수적인 내용에 불과했습니다 자이 뒤에까지 그냥 봐버렸는데 뒤에까지 안 봐도 여기서 문제가 풀려집니다 충분히 자, while 자, 이게 답이에요 왜 그러냐면 뒤에가 while you are이 있다가 빠져서 그래요 이렇게 어, 보통 이제 어, visit가 명령문이니까 불특정 대상은 빼죠 어, you should visit 이렇게 안하고 그냥 visit 한다고요 그래서 어, 당신들 여러분들 people are 이렇게 다 빼서 어, 이 건물에 있는 동안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는 동안 a가 정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while이 독특하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붙여요 while in the building while on duty 이건 뭐예요 while you are on duty While, you, while off duty 응, o f 하지 않는 동안 그래서 전치적으로 붙이는 접속사가 좀 유일한 게이 y 됩니다 자 다른 거는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왜 보다든지 자그 다음에 111번 자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될것 같습니다 안 보이세요? 네. 자 이제 보이네요 네. 자이 문제는 조금 어려워요 제가 5초 드릴게요 하나 둘셋 네 다섯 자 여러분 답을 지금 이거 할까 쏘댓 할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죠 그죠? 자 다시 3초 하나 둘셋자 그러면 이거 아니냐 이거 아니냐 자두개 중에 하나 고르라는 얘기인데 아까 Otherwise는 5에서는 부사로 사용이 되니까 얘는 자격 조건에서 탈락이 됩니다. 왜? 여기서 들어갈 거는 접속사가 답이 되기 때문에 in her role as Anna 라는 건 전체 사고 니까 빼도 되겠고요. actress라는 이 Mona라는 여자가 a sense of wonder 어떤 의아한 그런 어떤 의문점들을 이제 불러일으켰는데 she had come from another world 다른 세계에서 온 것과 같이 다른 세계에서 왔다라는 게 외계인인가 그럼 자 가능이에요 불가능이에요 불가능이죠 그죠 자 불가능을 얘기하는 as if 하고 as though 가 있습니다 이게 뜻이 마치 뭐뭐 있냐 이란 뜻이에요 너가 내 아빠가 아닌데 마치 내 아빠 있냐 행동하는구나 그럴 때 as though as if you were my f a t h e r 그래요 어 그러니까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뒤에가 이렇게 과거시제가 옵니다 대과거시를 줬어요 그죠 자 그래서 어, 여기는 과거고 이게 대거고 그래서 마치 뭐뭐 있냐 그렇지 않은데 어, 다른 세계에서 오지 않았는데 다른 세계에서 온것 마냥 어, 그렇게 이제 보였던 얘이죠 그래서 답이 C가 됐던 문제가 어, 답이 어, 조금 어려웠어요, 그죠 자, 그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여러분, 음, 자 수치 구백을 좀 <웃음> 하겠습니다. 어제 문제풀이를 하다가 좀 중간에 잠깐 스탑을 했는데요 그게 계속 쭉 스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일어나서 지금 출근하기 전인데 지금 시간이 어 아직 6시가 안 됐어요 네. 그래서 되기 전에 어 창밖은 이미 따뜻해져 왔습니다 네. 어 조금 문제풀이를 더 하고 그다음에 출근을 하려고 어 좀 모습이 어, 아침모습인데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음, 문제 30문제 어, 2박 3일에 걸쳐서 <웃음> 풀어드립니다. 네 음, 112번 어, 111번까지 풀다가 어제 잠깐 제가 네, 음, 다른 방향으로 좀 돌렸다가 어,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네. 어, 1 2 112번부터 빠른 속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를 보시면은요, 뒤에 투가 있어요. 제가 앞에 문제에서도 어, 말씀드렸듯이, 투는 전치사 툰지, 투수정사 툰지를 먼저 보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뒤에 what we expect라는 이 절이 나왔다는 거, 절, 주어 동사. 근데 명사, 절이라고 하셔야 돼요. 명사가 절로 왔다. 그래서 명사, 절의 이름이, 어, 를 붙이는 전치사를, 어, 투전치사 붙이는 그런 형사를 찾아야 된다라는 문제인데요 음 일단은 앞에 내용을 조금 본다면 study가 주어져. 자, study 가 주어져 study 이게 uh, yield result 이게 동사고요 자, 이 result 는 어떤 result 인지를 데트해서수식을 해주는 거죠 uh, that w e r e what we expect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는 어떠했다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contrary 가 답이 되죠 contrary to 그러면 무엇과 반대의 이럴 듯이 되죠. 음, 상반되는 이럴 듯이 되요. 그렇죠? 음. 자, 그 다음 113번 갈게요. 여기 어, 형사의 어휘 문제죠. 뒤에 투가 또 있습니다. 자, 이것도 또 생각해보세요. 얘가 전치사 투예요. 투정사 투예요. 예, 제가 잠깐 제 모습을 봤더니 무슨 어, 약간의 저승사자 분위기인데 그냥 있는 옷 주소 있고, 네. 예, 머리는 좀 어, 감고 말리고, 또 그냥 얼굴은 좀 어, 아직... 음, 화장 전입니다 네. 음, 여러분 관심 없지만 제가 혼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아침부터 웃긴데요. 자 계속할게요. That is to uh, the customer. 자, customer 과의 어떠한 information이 될까요? 자, 항상 형용사절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다 보니까 그 내용적으로 허용사가 명사 앞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수식이 좀 적절해야 돼요 지금 무슨 말이냐 영어는 길면 뒤로 빼죠 어, 짧으면 앞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낼 때 허용사의 명사수식은 좀 어, 여러분들이 구도를 어, 익숙하게 잘 잡는데 우리말 구도하고 똑같기 때문에 근데 뒤로 가면은 이게 조금 어려움을 느껴요 어, 좋은 책, 유명한 책,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뭐 길어져도 내가 영숙이한테 빌린 책 근데 이 길어지면 뒤로 간다고요 책, 내가 영숙이한테 빌린 거 유명한 책 그리고 또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에 의해서 쓰여진 거 이렇게 이제 뒤로 간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툴을 붙이는 또 형용사를 찾는 게더 빠르고요. 내용 역시 좀 동시에 어,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Acceptable. 자 accept 이런 동사 아시죠? 받다, 수락하다, 수락 가능한, 수락할 만한 이런 뜻인데 안경을 좀 쓸게요. 자 relevant는 어, 관련된이죠, 그렇죠? 어, 관련된. 그래서 무엇과 관련된 이라는 뜻의 전체사 t o 를수반하고요 definitely, 완전한 이라는 뜻인데 이게 누구에게 완전한, 이렇게 perfect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 확실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relevant, uh, the customer과 관련된 contain, 어, 보관을 한다는 얘기죠 단지, 그래서 information은 the customer과 관련된 information만 어, 유지를 한다, 보완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Relevant가 관련된 또 pertinent이라는 게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Pertinent의 동사가 타동사가 아닌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pertinent 툴을 붙이고 다니는데 이게 분사가 돼서 형용사로 사용이 되고요. Pertinent가 또 하나 더 있어요. Pertinent도 관련된이라는 뜻으로서 어, 얘가 pertinent가요? 인 네. 자, 이것도 툴을 자주 붙여서 뭐과 관련된이라는 그런 어, 단어로 사용됨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14번 갈게요. 자, 114번은, 앞에, 어, newly, 새롭게 hired then, 어, mathematician will have, 가지게될 거다. 자, o 가 뭐야, 또. 전치사, 2부 정사, 2. 음, 얘도 전치사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틀리기 쉬운데, to 있으니까 to 부정사냐 to 부정사를 뒤에서 형용사적 용법으로 수식을 받는 opportunity see? 이러시면 안 돼요 왜냐 첫 번째 이유 opportunity 가산이기 때문에 언을 붙여야 됩니다 i have an opportunity 또 뒤에 to 부정사가 아니죠 얘는 이렇게 와야지만 어, 특정사 회원사적 요법으로 사용되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홉가지 중에 하나인데, 어세스가 사용 권한 접근이라는 그런 어, 불가사명사예요. 그래서 이쪽으로의 사용 권한 접근을 나타내는 전치자 툴을 붙여서 D가 정답이 된 겁니다. 됐죠? 네, 그 다음 115번 갈게요. 자, 115번은 어, 자, 이거는 투가 계속 툴을 좀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골랐는데, To the r e c o r d e d specification이라는 이 뒤에 투가 어떤 투예요. 투는 어, 동사 원형 안 붙이고 또 명사 붙이니까 전치사 투가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전치사 투를 붙이는 자동사 찾기네. 응? 맞죠? 자 자동사 자동사가 전치사를 붙이기 때문에 deliver 자 이건 타동사죠. deliver a를 어디에다가 방향을 나타내는 to 그래서 보내다 배송하다 이렇게 사이되 있고 얘도 마찬가지 attach 를 어디에다가 붙이다 이렇게 되고요 어필은 자동사니까 안 되고요 아, 어필은 누구에게 어필하다 이렇게는 되겠네 근데 이거는 대상이 사람이 자주 오죠 누구에게 어필이 되다니까 자, confirm 이게 부합하다 라는 뜻으로서 전체자 t 를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confirm to specification 세부사항 그것도 요구가 되는 그런 세부사항에 부합이 어, 되는이라는 컨펌을 외우시길 바랍니다. 음, 또 기타 툴을 전치사 붙이는 그런 어, 동사로서 object 2가 있어요. 음, 이게 명사 수만한 전치사 2에예요 Reply 잘 아시죠? Reply to, respond t 다 전치사 2를 붙이는 자동사들 116번. 자이 문제는 ask가 앞에 있어요. 앞에서 비슷한 문제를 좀 풀었는데 ask how to를 풀었죠. 자 에스가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는 명사 절입니다. 이자즉 뒤에 있는 이 절을 빼면은 되냐 안 되냐 이걸 먼저 생각하셔서 자 절의 정체를 먼저 밝히세요. 자 생략이 된다 그러면은 부사절 아니면 형사절이겠고. 자 생략은 되는데 위치이동이 안된다 그럼 형사절이겠고요 생략 자체가 안된다 그러면 명사절이겠죠 그래서 생략과 위치 이동의 여부갖고이세 가지의 절의 정체를 일단 밝혀내시기 바랍니다 자그때 밝혀냈어요 그럼 빈칸을 놓고 뒤에 완전 문장이 왔는지 불 완전 문장이 왔는지를 보고 문제를 풀으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자 지난번에 음 어제니까 자꾸 지난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 어제였으면 조금 전이라고 했었을 텐데 어, 이 단어 뒤에가 투구정사 이렇게 있다면 얘 완전 불안전의 여부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얘를 요거를 이렇게 바꿔놓고 주어로 바꿔놓고 그 다음 뒤에 완전 불안전의 차라 네 결국 제목소에 만족을 못하고 조금 음, 어차피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잠깐 좀 음, 다시 변신을 해서 어 돌아왔습니다. 네, 어, 문제 정말 몇개안 남았어요. 이제 자꾸 어, 밖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고 막 쿵쿵거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잠깐 끊는데 어 계속 어, 끊임없이 어, 방해 없이 계속 쭉 가도록 바라면서 시작을 계속 할게요. 하던 걸 마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크라는 동사가 있어서 뒤에 있는 절이 무슨 절인지 밝혀내자 그랬고요. 자, 그게 부사절인지 형사절인지 명사절인지 하나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절의 정체가 밝혀졌으면 빈칸 뒤에 완전 문장 불완전 문장 가지고 이거를 찾아 내시고요 만약 투부정사가 있다 그러면 투를 어 주어로 바꿔 놓고 그 다음에 완전인지 불완전인지를 판단하시면 된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 가도록 합니다 자 117번 갈게요 자 117번 문제는 뒤에 어 이거를 이제 소유로 받고 있는 주어의 명세를 찾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일단 동사를 좀 잡으세요 Can help companies showcase their product 라고 하고 있는데 자이 help 가 목적어를 수반하고 뒤에 동사 원형을 이렇게 수반한다고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비디오의 뭐가 컴퍼니 회사들에게 쇼케이스 당신 그들의 product 제품을 보여주는데 도움을 줄까요 그러면 비디오의 뭐가 에 여기 주어의 자리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컨텐츠 내용, addition, 추가 증원도 있고요 사람이라는 걸로 출제가 된 바가 있었어요 pictures 사진 비디오 의 사진 프로모션 자 이거는 비디오의 홍보 음. 자 이제 비디오가 홍보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느낌적으로 그냥 끌릴 때가 있는데요 디테일하게 잡으셔야 돼요 비디오에 뭐가 컨텐츠가 컴퍼니가 이렇게 하도록 돕는다 그래서 답은 a가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118번 자이 문제가 많이 어려워요 자, 제가 8초를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 보시고 틀려 보시고 그 다음에 그틀리어 기억이 남으니까 자 8초 들어갈게요 하나, 둘, 다섯, 둘을 했어요 여섯, 일곱, 여덟, 자 only 이걸 잡으셨어야 돼요 자이 only라는 앞에 단어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좀 독특하다라는 걸 일단 알고 어, 문제를 접근하셔야지 어, 안 그러면 문제를 풀기가 힘드세요 우리가 이제 도치라고 있죠, 도치. 도치가 뭐자 도치 이런 거 말고, 도치는 주하고 동사를 거꾸로 해서, 거꾸로 돋자입니다. 우리가 평서문은 주하고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의문문일 때는 이렇게 해서 물음표를 이렇게 붙이죠. 그래서 도치문과 의문문의 어수는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평서문을 쓰는데도 도치를 쓸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국 애들, 영국 애들이, 아, 오늘은 나 도치만 얘기할 기분이야, 이러고 만나서 사람마다 도치의 문장을 막 쓰고 다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영어는 문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언니가 앞에 이 바이라는 전치사구를 뽑아내놓고 앞으로 뽑아냈다는 것은 강조거든요. 일단 먼저 얘기해서 강조. 자, 언니로 강조를 또 했습니다. 그러면 강조의 강조이기 때문에 이 강조를 도치로서 기억에 남기는 그런 문법이 언니 도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사들이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자, 문장의 동사가 어디 있을까요? 없으니까 여기 동사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있으니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by maintaining a precise flow up, mandatory minimize c o s t and ensure prompt shipment라고 해서 이제 요 뒤에는 안 보도 안 봐도 될것 같아요. 자 앤드가 이제 등이 접속사로서 동사 동사를 연결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투정대 동사 원형을 뒤에 수반하고 있습니다. Are we able to minimize cost? 자, 이게 바로 도치죠. 그죠? 그래서 답은 D가 정답이 됩니다. 이제를 할수 없는 이유는 by라는 전치사가 이게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 주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를 넣어주는 상태에서 동사를 앞으로 뺀 only 도치 문장이 됩니다. 자, 만약에 문법이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좀 흔하지 않은 그런 어 출제 빈도도 조금 떨어지고 어, 빈도수와 난이도는 반비해 한다고 했죠 많이 나오는 거면 어, 어, 쉽고 적게 나오는 거면은 문제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근데 음, 예전에 올드토익은 140문제인데 지금은 130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130문제에서 고득점자를 어차피 가려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가리겠어요 어, 요즘은 이제 파리에서 테니스 그 어, 대회가 있어 가지고 뭐, 테니스 경기를 한참 음, 봤는데 어그 테니스 경기를 보면서 좀 어, 즐거운 어, 시간을 보냈는데 네, 어 제가 테니스 한건 아니고요. 테니스 되게 좋아하는데, 하튼 만약에 이제 공을 뭐 30개를 던집니다. 근데 그 공이 다 30개가 다 어렵게 던져질 순 없겠죠. 코치가 이제 선수를 좀 훈련하는 과정이라면 왜냐하면 백핸드의 어려움을 받을 수 있는 선수면 포핸드의 쉬운 공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세요. 쉬운 문제는 어떤 상황에도 맞춥니다. 그죠그 난이도가 이제 올라갈수록 조금 어, 중간에 어려운 공을 던져줘야지, 아, 이 애가 이제 조금 기술이 좋아진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몇가지 공을 던지겠죠. 그게 어, 30개의 공이라면 15번째, 한 20번째, 25번째, 그 다음에 조금 지칠 경우가 있으니까 뒷부분에 29번, 뭐, 제, 그 다음에 30번째 이렇게 해서 어렵게 공을 던져서 그걸 쳐낼 수 있는 그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판가름하 이 토익시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테니스를 보다 보니까 또 비율을 이렇게 하게 되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문제들은 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험 전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들을 그렇게 풀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상황에도 맞히는 문제들은 여러분 다른 어떤 쉬운 그런 문제집 같은 걸 보시면 되겠지만 어려운 거는 어렵기 때문에 계속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뭐 15번 15번 19번 문제 20번 문제 또는 좀 앞에 약간 방심을 하는 그런 문제 번호를 틈타 앞에 102번 104번에 좀 어려운 문제를 넣어서 이 고득점자들을 선별하는 그런 작전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같은 시간에 문제를 다 풀어내는 그런 훈련을 하되 그렇죠? 정확도와 신속도를 같이 오, 높여서 문제를 푸는 그런 연습을 하시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삼함이라고 그러죠 꾸준함, 꾸준함. 음. 제가 꾸준하면 마지막에 얘기하는데 보통은 섬세함이 있어야 되고요. 신속함이 있어야 됩니다. 섬세하지 않게 문제를 본다면 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섬세함과 신속함이 같이 공유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점을 준비하신 분들은 이어 제가 드린 내용을 잘 명심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만점은 터질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손에 놓지 마시고 계속 하다 보면 어 만점이 운이 좋게 나오는 날이 있어요 한번 터지면 또 계속 터지겠죠 그래서 만점 갖고 나의 실력 얘는 영어보다는 이 토익시험을 단기간에 만점을 낼수 있다는 라이 어떤 가능성 여부 갖고 여러분들이 더 좋은 삶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어 계속 갈게요 119번 자이 문제는 동사의 어휘문제 인데요 뒤에 organization speed growth 라고 해서 이글루스도를 성장이죠. 빠른 성장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테크놀로지가 uh, will double the size of torrent to laboratory. 자, 실험실의 사이즈를 두 배로 할 겁니다. 합니다. 자, 빠른 성장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공장을 늘릴까요? assign, 할당하답니다. 보통 누구에게 무엇을 하다, 할당, 할당하다. 그래서 사용실로 주로 사용이 되고요. investigate는 어, 무엇을 조사하다죠. experience는 경험하다고요. accommodate. 자, 이게 수용하다, 다르다. 이런 뜻으로서, 성장이 빠르게 되는 것을 수용하기 위해, 즉 감당하기 위해서, 사이즈를 더블로 한다라는 뜻의, 자, D가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어, 11개 남았어요. 자, 30번까지, 끝까지 갈게요. 자, 2박 3일 동안에 해드리는 특강입니다. 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자, 120번 계속 이어가죠. 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품사를 좀 붙이고 있습니다. Considerably, 자, c o n s i d e r a t l y 하고 좀 비교가 되는 부사인데요. 얘는 상당히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거랑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얘는 사려 깊게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인어를 r d e r 모모하기 위하여 뒤동사 원형이 붙는 그런 단어죠 never the less 자 이거 우리 아까 풀었던 문제인데 어, 접속 부사로서 부사도 되고요 자 지난달에는 부사로 출제가 됐다 라는 거 어, 풀어드렸고 as a result of 전치사구죠 전치사구는 뭐가 뒤에 오죠 명사나 명사 동명사 명사 절이 옵니다 자, perfect 이라는 단어가 형용사일까요 동사일까요 뒤에를 더 보셔야 되겠죠 t h e r performance 라는 소유교과 명사를 붙였다는 건 perfect이 형용사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형용사 라는 게 명사를 수식할 때는 어떻게 수식해요 my perfect score 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 my 라는 한정사 문법용어좀 얘기할게요 한정사 가 앞으로 제일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되죠 perfect my score 이런 어수는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perfect가 여기서 동사로 사용이 됐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동사 원형이 왔다 자 이거는 어법 문제죠 어이가 아니라 in order to perfect 자 동사 원형 붙이는 b 가 답이 됨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121번 자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p a r 6 문제에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however 그러나 you are not pleased with the 입구으면 콧밥 찍고 자 이게 부사절이죠 자 접속 부사로 사용이 됐고요 you may return it by Uh, mail within 14 days of purchase using the enclosed shipment label 자 21번과 22번이 어, 영국 버서출제가 됐던 6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22번을 풀기 위해서는 21번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보고 문제를 풀셔야 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붙여놨습니다 어, 만족을 못한다는 얘기죠 어, are not pleased with the 장비에 만족을 못한다면 may return it. 이거를 메일로 우편으로 반송을 할수 있다 자 그래서 답이 이분도 uh, 하고 이제 in the e v e n 두개 놓고 가는데 왜냐하면 부사절 접수는 지금 두개 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이분 e n 는 뭐뭐 일지라도 고 in the event t h a t 뭐뭐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세요 이제 여기서는 d가 정답이 되지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즉 만족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보낼 수도 있다 자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만족을 못할 경우에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라는 물건을 다시 어, 회사에다가 보내는 그런 어,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자, 그 답이 일단은 21번은 in event that가 답이 됐고요 자, 이 문제를 푸는 상태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은 여러분들이 위에 문제를 보지 않고 그냥 22번을 달궂을 때는 이렇게 풀게 돼요 package.merchandise in its original box 자, merchandise가 제품이니까 어떤 제품 defect i v e 결함이 있는 제품 c 이렇게 틀리세요 자, 근데 여기서 결함 있다는 라 거를 얘기를 하지 않았죠 어 그냥 당신이 이 물건에 어 p l e a s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변심 응? 샀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내라죠 그래서 이게 원하지 않는 물건 자 A가 정답이 됐던 그런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답률이 높았던 C에 어, 이 문제를 좀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어, 6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내요 음, 내용을 좀 잡으면서 내려와서 문제를 하나씩 풀어야지 8,5 풀듯이 앞뒤만 딱딱 보면서 어, 문제를 풀면은 틀리는 경우가 반드시 나옵니다 123번으로 갈게요 자이 핸들링이라는 단어 어, 이 목적어가 돼야 되는 명사 찾기. 자, 목적어의 명, 어휘 문제는 타동사를 갖고 문제를 풀어라 말씀드리는데, 이게 될게 조금 몇개더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혼동을 했던 문제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뒤에 봤더니 updating the website content라는 동작, 즉, 일거리를 뒤에 줬죠. 보통 of 뒤에 명사를 딱 주면 그거의 뭐 이렇게 되는데, 업데이팅 하는 것에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 이거는 일이라는 work의 동격, task. 자, D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이거를 다루지 않을 겁니다. 업데이팅 하는 거는 안 다룰 거예요. 라는 뜻은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웹사이트에 뭐 컨디트의 v e 을 다룬다. v 전은뭐 업데이트 하는 그런 용도죠. s u 은 합계고 프로 o 트는 제품이기 때문에, 일 뒤에 컨업데이링이라는이 up, 동명사에 어, 품사가 정답을 확실하게 어, 해주는 그런 문제에 해당이 됐던 거죠. 자, 타스크하고월크를좀 비교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타스크는 가산인 거아세요 그래서 타스칼할래 a 스크살래 이런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고요. 자, 일일 때는 월크가 불가산이에요. I have a lot of work, I have a lot of w o r k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작품을 얘기할 때는 쓸 수가 있어요. A piece of uh, uh, artwork. No. A work of art 이렇게 해서 작품은 어를 붙인다 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24번 this month a of all sales will be given t o 자 어가 있다라는 거에 좀 관심을 가지세요 더가 아니라 어 입니다 자 이게 부정 관사죠 그렇죠? 자 a portion of all sales 자, 모든 판매에 된거의 일부가 will be local t r a t y o r g a n i z a t i o n 에 기부가 되어 진다는 얘기죠. 자, 이럴 때는 이 어하고 명사하고 어까지가 형사로 사용이 돼요.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a number of. 자, 이게 numerous랑 동격이죠. 뒤에 복수 명사가 오겠고요. a variety of. 자, 이게 가산이기 때문에 오가 온게 아니라, a variety of가 various의 동격입니다. 역시, 또 뒤에 복수 명사가 오고요. 자, a percentage. 어부터 숫자가 된 적이 있었고, an array of. 다수 의 라는 뜻이에요. A m a j o f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많이 정리를 그동안 특강을 통해서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a p o r s o n of가 효용사로서 올세를 수식하는 그런 경우고요. 자, 이렇게 외우세요. 자, 여기 125번 갑니다. 자, 125번은 부사의 어휘 문제고요. 자, 부사의 어휘 문제는 뭘 수식하는지를 또 봐야 됩니다. be subject to. 자, 이것도 표시하시고요. 자, t 가 전치사 2, 투정사 2. 전치사트예요 자, 해석은 어디에 달려있다, 무엇에 따라 다르다. 이런 뜻인데, c h 지가딱보면 동사 같죠. 근데 동사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바꿀만한 대상이 뒤에 명사를 찾으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건, c h 지는 변화라는, 어, 명사로 사용이 됐고요. 여기는, 어, 부사를 넣어야 된다. 즉, 변화인데, 어, 이게 수식이, 이제 뒤에 보시면, as updated effect. 자, as가 부사절이죠. 뒤에 주어 그 동사를 수단하고 있으니까 업데이트가 어, 바뀔 때 음, 그게 효력을 발휘할 때 Please t h t DR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t e r m 스 of a Small b n e s s 읽다 보니까 달기 되는데 중소기업의 조건이에요. 중소기업의 대출에 대한 조건이 변화에 따라 다른데 이게 이제 어느 빈도로 변화를 하느냐에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어, quarterly가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적절하게 변화? 자 그럼 부적절하게 변화가 될까 그런 거 말도 안 되죠. nearly 거의 안 되고 자 overly는 is more than normal or unnecessary 라는 뜻이 있는데 자 그래서 답이 quarterly 즉 어, 분기별로 한 번이니까 어, 1년에 4번이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자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어, 어떤 일정 이자율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거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바뀐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어, 저는 대출을 상당 많이 해봐서 이런 문장이 재문장 같아요. 대출을 또안 해본 우리 어린 학생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런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26번 <웃음> 자, Direct Deposit Payments. 어 직접 디파지다는 페이로 페이먼트는 어 이게 이제 급여인데 will also be processed 어, 자 이게 이루어질 겁니다 a 어, day 근데 이게 하루 전이겠죠 그래서 twice 두 번이 아니라 following은 어, the following day 그 기준으로해서 다음에 이어지는 the following Friday 그러면 오늘을 기준으로해서 다음 주에 어, Friday가 되는 거예요. e a r l i e r 자, a d a y e a r l i e r 자, y 가정 r l 돼요. 자, 위치가 좀 독특하지만 회열 좀 많이 본 분들은 e a r 그냥 툭 어, 튀어나올 정도로 l 익숙 a 그런 y 음, 이 a 요 a d a y e a r l i e r t y o d e a y e y e a r l i early, e a r 는이 early, early, e a r l 일이 a r 그 y early, early, early, e a r y early, early, early, e r l y e 자, 127번 갈게요. 자, 이게 어려워요.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30개의 공을 던지면, 어, 얘가 백핸드, 포핸드, 백핸드로 어려운 공까지 받을 수 있을까? 발리로 받을 수 있을까? 자, 이렇게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고득점, 선별하고자 하는 문제. 자, 8초 드릴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러분 이렇게 하셨죠? 제가 드릴게요. many attendees are likely to interest which are introduced last year a n well very well 어 얘가 이제 워크 w 을 r k 을 하니까 워리북 i 여서워크 r 이 is a work is a work is a 이 o r k is a w o 죠 이 플랜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능동으로 많이 써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플랜 투정사 이렇게 붙입니다. 투정사는 거를 계획하다 그러죠, 그쵸 자, 그래서 이게 수정태가 잘안 돼요. 어, 왜냐하면 투정사가 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워크샵을 계획하다 그럴 때도 뭐 어, 계획을 이렇게 하진 않죠. 어, 워크샵을열 것으로 계획을 한다 그러면은 hold workshop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목적을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안 돼요. 우리말로는 얼핏 될것 같지만, 어 t 드 e 크 d 이거는 괜찮죠? attend w o well. 이렇게 썼다면, well이 이제 상당히 꽤 잘이라는 뜻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이걸 송트가 되면 w 크 r 이 주어가 되겠고요. 어, 더 이런 거좀 뺄게요. 자, 많은 사람들이 왔다면, 이게 복수니까 w 크 r k s h o p were attended. 음, 를 뒤에다 이렇게 붙였죠. 지금 자, well attended 그러면은 잘 참석이 됐다. 이게 음, 상황에 참석이 많은 사람들이 어, 했다. 자,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조금 말이 빨라지고 있는데 어, were well attended 그래서 답이 attended가 정답이 됐던 그런 문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하면서 아마 이거를 기억 어, 떠올리시는 거아니지 한번 보세요. 기획이라는 거, organize 잘 기획이 됐다. 그래서 행사가 기획성이 좋았다. 그러면은 very well organized를 서야지 p l a n n i 는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랑 좀 착각을 할 수가 있었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출근을 해야 돼가지고 128번 갑니다. 어, 앞에 conventional w feature 자 이게 동사죠. will 조동사 있으니까 당연히 동사고 특징으로 삼는다. known and respected leaders from countries across the region 자, 이게, 음, 수식을 이쪽으로 하네요. 그렇죠잘 알려지고, 리스펙트, 존경을 받는 그런 리더들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 리더들이 컨벤션에 많이 참석한다는 얘기 있죠? 자, 답이 뭐예요? wide l e 가어디있어요 넓은 리 e a d e r wide는 보통 a wide range of. 어, 아까 제가 회용서로 많이 쓰인다는 그런 어, 식의 표현에서 a wide range of, broad range of, 다양한. 그렇게 사용이 되겠죠. widely, 널리 알려진. 그래서 부사, 형용사 명사의 관계, 음, 사를 수식하는 부사. 자, C가 잡이 됐어요. 29번, 계속합니다. 자, 29번은, 어, figure out. 자, 이게, 어, 뒤에 목적으로 수반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생략이 되는 절, 안 되는 절. 안되는 절이죠 그렇죠 어, 자 그러면 명사절이네 명사절 접속사 느끼죠 자 아까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절의 정체를 일단 밝히자 그랬고 절의 정체가 나온다면 그 다음 뭐하기 빈칸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인지 불완전인지를 보고 문제를 푸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자 이게 명사절이기 때문에 명사절 접속사 자 솔직히 다 돼요 왜은사는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뒤가 에 우드가 붙었다는 건 불완전 문장이 붙었다는 얘기죠 자 왼과 외열은 어, 완전 문장이 와야 됩니다 y도 마찬가지네요 자 위치 정답 그냥 c가 답이 되는 쉬운 문제였어요 130번 uh, the step must as much market research data as possible 자 이게 이제 s s 가 들어가서 조금 혼동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데이터를 목적으로 삼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As much market research data as possible 자, 앞에 거 뒤에 거다 빼고 데이터를 스텝이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해서 이런 그런 방해 작전을 좀 제거하고 문제를 빨리 푸는 게 좋습니다 e q u i p e d 설치하다 보통 수동표로 많이 사용되죠 Be equipped with 전체 다 with를 붙여서 자, Compile 자, 이게 모두 다 c o l l e c t 의 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휘력이 없으면 컴파일 도대체 뭐야 그럴 텐데 컬렉트의 동격으로서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인돌스는 우리가 앞의 문제에서 풀었죠 s u p p o 지지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이서하다도 있고요 컴 o m 자 이거는 뭐 구성하다 그런 뜻으로써 작곡하다 도 있고 컴포즐이 작곡자 자 그래서 compiled 이라 b가 b가 답이 됨을 어, 여기까지 마무리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음, 제가 2박 3일에 걸쳐 문제를 좀 풀어드렸는데 5월 달두 번째 시험에 문제 조금 어려웠던 거 앞부분에 있으니까 그 보시고요 자그 다음 에 30문제를 선별해 봤습니다 자 제가 공을 던져 드렸는데 다 어렵게 던져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좀 점수대가 높지 않으신 분들은 좀 답답하고 설명도 어렵고 그럴 텐데 어좀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고득점으로 좀 진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일단 고득점에 진입이 되신 제 강의를 즐겨 보시는 분들 자 요번 시험 또 어, 더잘 보시기를 어, 기대하는 마음에서 또 이렇게 시간장을 내서 올려드리니까 어, 열심히 보시고요 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I wish you good luck Bye bye